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센터 청풍 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음, 색다른 이야기 제가 개발한 이 발명품을 사용하고 계신 사용자님의 후기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제품이냐고요 바로 저도 하고 있는 이 코클린이라고 하는 정말 제가 개발했지만 정말 신기한 제품 춘천옥 이건형상기어과예요 그래서 이거의 용도는 소류혈을 미세 자극해서 코의 기혈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코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그야말로 자연주의 수면의학의 또는 자연의학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면 끝이거든요. 자, 어,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비염약 안 먹어도 코가 편해요. 작성자 질땡 작성일 2010년 10월 18일 제가 집 찐득이 먼지 알레르기 비염이 좀 심했거든요 그런데 찐득이나 먼지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니 청소를 해도 한것같지 않더라고요 비염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연달아 재채기하고 그러고 나서 코 풀면 많은 콧물과 코막힘 그리고 머리 아픔 정말 겨울이나 심할 때는 괴롭고 짜증날 정도예요 전 누가 추천해 준 것도 아니고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거 알게 됐어요 설마 설마 하면서 어차피 반품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구매를 했어요 지금 끼고 이틀 잤는데 정말 효과 있어요 저한테는 전 맨날 비염 때문에 찌르땡 플러스 먹어야 했거든요 그게 제일 효과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루에 두 알씩 먹으니 약값도 좀 부담스럽고 작년에는 2,500원인데 지금은 4,500원 계속 올라서 10년 전에 이정도 가격이었나봐요 지금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보면 처음에 딱 받고 좀좀 음, 좀 허접했어요 하지만 일단 밑자의 본전이니까 코에 꼈는데 별로 조이는 느낌도 없고 에이 설마 이런 게뭔 효과가 있겠어? 하고 그냥 잠을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재채기를 했는데 진짜 콧물이 반에 반밖에 안 나왔어요 재채기는 나오는데 콧물이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씻을 때 빼고는 항상 꼈어요 이틀 밤 자고 오늘 일어났는데 몸이 정말 개운했어요 재채기 횟수가 줄었어요 한 번에 두 번만 하고요. 콧물 량도 적었어요. 그리고 먹는 비염 약은 이거 낀 후로는 안 먹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계속 꾸준히 끼면 재채기도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다 정말 다행이고요. 약안 먹고 코가 이렇게 편한 적은 처음이에요. 재채기까지 멈추면 제 주위에 있는 비염 있는 사람들 홍보 제대로 해드릴게요. 크크크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왔는데요. 음, 이런 사례들은 뭐, 부지 기수죠. 어, 우리, 그, 사무실 공사할 때 보면, 이 조명 공사를 먼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하시는 분이 먼지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아니,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재채기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코클링을 했다. 갔다가 딱 껴줬어요. A, v 이런 효과 있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 낀 이후로는 재채기를 안 하고, 일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개발하고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마법같은 효과에 깜짝 놀랐거든요. 이 사용 기 보내주신 분 중에 정말 청풍소장님 노벨장 받아야 됩니다. 저의 30년 비염을 한 방에 낫게 해주신 이 대단한 코클링을 개발하셨다니 정말 노벨장 받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정말 대단한 칭찬을 해주신 분도 계실 정도로 이 비염증상 3대 난치병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잘 낫지 않는 이거를 이렇게 간단한 걸로 해결만 될수 있다면 저는 또한번 인류에 기여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제품의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다른 분들의 소감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참 많더라고요. 코골이뿐만이 아니고 이런 코막힘, 콧물 재채기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 간단한 기구를 가지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 바이오코클린 개발자 정풍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